박지현 씨가 전달을 잘했다라는 거죠. 어 박지현 씨의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가 인기를 끌었죠. 화라보이스 박지현이 울컥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중결승전에서 박지현은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를 선곡해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박지현은 여유로운 무대 매너와 댄스 시원한 가창력으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마스터 장윤정은 곡도 좋지만 박지연 씨가 전달을 잘했다. 혹시라도 다음 시즌이 있다면 신곡 미션 룰을 김성주 MC님이 소개할 때 지난 시즌에는 박지연 씨의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가 인기를 끌었죠 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장윤정의 응원어린 심사평에 박지연은 울컥하는 모습을 보여 팬들의 마음을 애틋하게 만들었습니다. 깜빡이를 오세요. 오늘은 오빠랑 달려. 선곡도 참 잘했고 박지현 씨가 전달을 잘했다는 라 거죠. 곡도 좋은 것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 김성주 MC님께서 소개할 때 박지현 씨의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가 인기를 끌었죠.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예.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예.